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 f n 짤러 깨비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더 행사와 함께 자배 vip 시사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스테이더의 키고프 행사입니다 키고프란는 네, 것은 실제적으로 나오기 출범하기 전에 미리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를 얘기해요 어쩌면 <웃음> 사전 준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테이더 NFT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과 왜 2.0 왜 3.0의 한 중간 2.5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웹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 봤거든요 근데 데뷔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스테디과제 유튜브가 콜라보를 맺어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시죠? 그런 이벤트 400 VIP 시조에도 제가 이벤트로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티켓팅하는 데로 가볼까요? 네. 마이크 드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틸더 이벤트로. 그래이 시사를 부르는데 자백으로 는데자 NFT는 좀다 알고 계시나요? 아네 NFT는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공부를 시작해서 일단. 대충 뭔지는 일단 알고 있고요 오퍼시에다가도 작품 이제, 이제 민팅해서 리스팅도 하고 이제 민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하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네. 이제 이번 특대기에 잘 이게 스틸러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되게 많대요. 네네. 그리고 네, 또 네. 건물도 많다고 네. 하는데 네. 혹시 기대, 어 이런 NFT 행사나 아니면은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NFT 행사 일단은. 이제 그 민팅이 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보통 제일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미더미더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홀더들을 모아서 그미더 파티를 조금 재밌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본인 NFT가 뭐 화면에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미당만의그 재미있는 이들,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미더들과는좀 차별화되는? 그래야지 음. 조금 홀더분들이 많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맙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티더네 프로젝트 영화 보러 오셨는데 혹시 이제 NFT 쪽에서 좀 아시나요? 어네 그쪽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제 스티덕이 오프라인 행사가 되게 많고 2.5, 2.0과 3.0의 중간을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NFT 이런 이벤트나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좀 있으신가요? 어, 사실 이제 NFT를 발매하고 나서 혜택이 많다고 하는 데가 많긴 한데 금방금방 이제 혜택이 나오는 데가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없더라도 금방 뭐 간단하게라도 즐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체험 가능한 그런 상품들 <웃음> 그런 게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게 보세요. <맛있게 웃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nft 행사를 많이 보다 보면은 지금처럼 nft가 좀 실물 행사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바로 바로 나오는 것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어 파티를 또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수디덕만의 뭔가가 있어야겠죠? 네,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디덕 행사에 오신 네, 실제 현직자시잖아요 어디에서 네. 일하시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키페어 어, 월렛 만들고 있는 이창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한번 찾아 뵙기로 했었는데 아, 네, 맞아요. 먼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뵙게 됐네요. 네, 네, 네. 여기서 뵙게 되네요. <웃음> 네. 오늘 아, 쿠틴더 VIP 아, 회사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현직자로서. 네. NFT에 이런 오프라인 좀 행사나 이벤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 일단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암호화폐 쪽도 사실은 다들 집에서만 하고 있다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 인사가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음지에서양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립토 지금 윈터 잖아요 어 그쵸 따뜻한 어떻게 보면은 내년 봄을 위해서 이제는 움츠리지 마시고 밖에 나오셔가지고 활동도 하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만나보시고 단순하게 집에서 투자 만하지 마시고 즐겨야 될 타임이 온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공감되는 말이에요 아 오늘 특징도 그래도 또 아시는 분인데 응원 한마디와 함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틸덕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오프라인 행사잖아요. 이, 홍사,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스틸덕기의 어, 커뮤니티가 정말 정말 번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페어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저도 키페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NFT VIP 자백행사에 오셨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오, 이런 영화 시사회 초대 이벤트로서 좀 어떻습니까? 오!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소지사님하고 나나님하고 김민지님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 VIP라고 먼저 들어가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무대 인사도 온다 해서 너무 기대돼. 오늘 이제 VIP 행사에서. 세자 네. 이제 틸로 NFT가 이제 2.5를 꿈꿔요. 어, 2도 네. 아니고, 네. 3도 네. 아니고, 2.5. 아. 그래서 약간 오프라인 행사나 이벤트 그고 이런 오프라인 뭐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데 네. 이제 NFT를 아시니까 네. 좀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지금 이렇게 생활밀착형 사용처가 있다면 NFT는 앞으로도 계속 순수 장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틸덕의 <웃음> 바라는 이거는 <웃음>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는 만들어주세요? <웃음> 어, 작가들하고 이렇게 좀더 그 셀럽들하고 할수 있는 전시 공간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오늘 오니까 벽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어, 아, 그죠그죠 어, 이런 데다가 아마 저희 작가들 작품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웃음> 한번 콜라보 제안을. 어, 아, 그렇죠. 네, 그렇그더 그렇죠. 스탠더 콜라보 제안을 <웃음> 네. 한번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아, 인사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스틸더 VIP 시사회 초대를 네네. 왔는데 VIP 시사회 초대는 NFT 행사에서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거 네. 같아요, 이렇게 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문화생활이나 이런 영화나 뮤지컬 너무 좋아해서 NFT 홀더로서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NFT 홀더라고 하니까 네. 이제 딱 간단하게 스틸더한테 이거는 좀 만들어줘라. 스틸더한테? 어, 네, 근데 또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나 이벤트 장소 같은 거에서 이런 게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문화공연과 관련한 행사도 너무 좋고 아니면 약간 프라이빗 디너 파티 아 어, 디너 그냥 파티. 홀더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이제 좀 나아가서 온라인에서 좀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쪽 스틸덕만의 그좀 성격이 묻어나는 그리고 소통이 좀 원활한 소통이 원활한? 약간. 커뮤니티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꼭 오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영화 네네. 좀 켜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여기가 스틸덕 유니버스 킥오프 그 모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앞으로 우리 NFT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한 비즈니스로 커갈 거라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우리랑 같이 저희를 되게 응원해주는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는 소문이 많거든요. 그거 다 제가 낸 겁니다. 제가 낸 거니까 제가 거짓말 장애가 안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를 보시고 각종 SNS에 자백 괜찮다, 자백 재밌다, 쫄깃하다 이런 소문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혹시 도저히 그러실 수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본 걸로 해주십시오. 네, 안본 걸로 해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을 든든한 응원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생한 감독하고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자백을 만든 윤종석입니다. 저희 오늘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어, 조금 늦게 여러분들 뵙게 됐지만 이 만남이 올 가을에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멋진 배우 세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주석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혹시나 팝콘 드시는 분들 빨리 드셔야 돼요. 영화 시작하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김박혜성. 영화 어,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예,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 추워지 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지금 DC 영화가 있고 저희 뒤에 마블 영화가 옵니다. <웃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는 영화니까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막내 너무나도 예쁜 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희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어, 재밌게 잘 보시고 즐겁게 잘 즐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셨다면 어, 리뷰 잘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스포가 굉장히 중요한 어, 어,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 금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예,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다같이 차영 격려 저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영화 자백을 제작한 r e a l i z e 스 Pictures의 대표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s t 틸 l 유니버스 Universe Club의 오늘 킥오프 행사로 저희 영화의 VIP 시사를 에, 이벤트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쫄깃쫄깃하고 재밌는 영화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런 영화나 드라마 업계에서도 너무너무나 많은 NFT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스틸 덕 유니버스 클럽이 뭔가 좀더 매력적이고 섹시한 비즈니스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스틸 덕 유니버스와 영화 자백 둘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웃음> 네, 둘다 대박나길 바랄게요 예, 대박... 둘다대박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NFT 프로젝트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NFT 행사가 다음에 뭐가 될지가 더 기대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스티더도 그렇고 지금 되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티더 NFT 프로젝트 네. 더 어떻게 커질지 스티럭 유니버설 클럽 더 어떻게 커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현장의 디지털 엔저머 깨비자였습니다